걸어 나오면 박수 좀 주세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고요 박수 받으니까 노래도 잘들것 같고 이제는 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도 있으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마음에 배를 띄워서 같이 배를 몰고 큰 바다로 한번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쉬고! 아 그러면 배를 몰면 은 이렇게 노를 저어서 도와주실 거죠? 예! 예 그럼 배 띄워라 저는 장혜형입니다. 같이 노을을 저어주셔야 돼요. 같이. 같이, 네. 같이. 국민 <목소리로> 야 <목소리로> 또 제가 소개해야지요. 여기 써왔어요남동우 어, <웃음> 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성주풀이 아, 진도아리랑 정욕한 선생님 박성주 선생님이세요. 이번에 진도아리랑도 아주 흥겨우니까 함성과 함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